아, 실려고 했는데 접쳐 들어왔어. 개코님저 왔어요, 저. Oh, my God. 아니 근데 여기 어드가 진짜 너무한 것 같아요. 저랑 규리님이랑 어든랑 연락할 수단이 없어서 부족원인 캐코님을 통해서 말을 전달하고 있거든요. 근데 또 여기 서버도 캐코님이 추천해준 서버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문제들, 역적, 듀핑 같은 그런 거? 또 여기 서버 규칙 같은 걸 통해서 물어보는데 뭐 진공관 터렛이나 진공관에 뭐 터렛 설치하면 안 된다, 뭐 그런 일도 있고, 뭐하더라구요 말한 사이 좀튕기긴 했는데, 아무튼 통해서 이제 저희가 말을 전달하고 물어보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거는 다안 된다고 적한테는 경고도 안 주고, 이게 말이 전달이 잘못된 것도 있기도 한거 같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전달이 잘안 되는 부분도 있는 거 같아요. 아니 적 포부가 예전보다 더 커진 것 같은데 이게 저번에 저희가 한번 밀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다 밀지는 못했는데 밀다가 어드한테 경고를 받았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경고 받은 것도 이게 공룡 제한수가 다섯 마리인가? 그래요 한번 던질 수 있는 게 애들 탄을 빼고 뒤에 놔둔 공룡이었는데 그거를 얘네가 스샷을 뭐 어떻게 짜짓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열마리가 한번에 화면에 나와 가지고 그걸로 경고를 받아 가지고 제가 뒤로 뺀 적이 있거든요 공격하지 말라고 경고를 받아서 약간 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억지 그런 경고들이 많아요 저희 애들한테는 그래 가지고 뭘할 수가 뭐 제대로 할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없었었던 것 같아요 보면